여러분들 우리 엑시아의 마성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스타벅스 이거 이거 이거 커피 마시고 있는데 편의점에서 사서. 분탕집에서 이제 계산하면 카운트 옆에 누룽지맛 사탕이. 있는데. <웃음> 누룽지맛 사탕? 근데 그 누룽지맛 사탕을 먹고서 이거 먹으니까 왜 이렇게 맛없냐 이컨이 <웃음> 너무 맛없다 이거. 너무 느끼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얘가 너무 맛없는 걸 보니까 누룽지맛 사탕이 너무 맛있는 거야. 근데 얘는 얘는 2,900원이고 누룽지맛 사탕은 공짜거든. 어? 그, 이거 먹어야 돼? 누룽지맛 사탕 먹어야 돼? 누룽지가 갑이야. 아씨, 누룽지맛 사탕이 훨씬 맛있는 거였어. <웃음> 누룽지맛 사탕이 훨씬 맛있는 거였어. 아. 아, 너무 다, 다른 거라고? 그러게요. 단게 좋아. 단걸 계속 찾게 돼요. 그뭐나 이런 거. 편의점에서 아. 이런 거 사서 먹어요. 빅파이. 저는 단, 누, 누텔라 샀어요. 그거 그 그거 뭐야? 악마의 땅콩 잼. 땅콩 들어간 잼은 땅콩잼 아니야? 아니야, 아 아니, 초콜렛. 초콜렛. 초콜렛인가? 그거 네. 먹으면 살찌는 거. 맞아요. 그 홈런볼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어디 어디 먹으려고? 어떻게 먹으려고? 그냥 식빵에다 발라 먹으면 돼요. 식빵에다. 그거 식빵에다 발라 먹. 예, 네, 모든 어? 과자, 모든 과자를 찍어 먹어도 다 맛있고. 그거, 그거 먹으면 살찔 것 같은데? 찢어. 엄청 찢어. 조금씩 먹을 거예요. 그, 그게 살쪄? 누룽지맛 사탕이 살쪄? 어, 누룽지맛 사탕을 누텔라에 찍어 먹으면 살쪄요. 아이, 그러지 말고. <웃음> <웃음> 아이뭐 상상할 수 없는 맛이야, 그건. 기준선이 선생님, 네. 얘가 기준선이 이렇게 옆으로 횡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기준선이랑 네. 이렇게 내리꽂고 있는 기준선이랑 차이가 있어요. 일단 기준선 자체가 기준선 자체가 기준선이 뭐냐? 네. 얘는 그냥 얘는 그얘 자체만으로 그냥 추세인 거예요. 추세 어. 추세라고 볼수 있잖아요. 얘 자체만으로 음. 그렇죠. 그러니까 네. 추세가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과 이렇게 내리 꽂고 있는 상황은 그냥 직관적으로도 확연히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동평균선의 그 배열과 크로스 그리고 그 기울기 상태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횡으로 가고 있다면 은이 기간 동안에 그러한 그 가격에 대한 이동심리가 이동심리가 그만큼 네. 범위가 좁다는 거고 변화의 폭이 좁다는 거고 그만큼 변동성이 없다는 거고 이렇게 강하게 방향성을 나타낸다는 거는 이 구간 동안의 이동에 대한 그 가격 심리가 투자자들에 대한 심리가 어, 상당히 변동성이 좀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근에서 영향을 받는 시세도 이 추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울기 또한 어, 추세와 그리고 가격에 영향을 그대로 미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만큼 오랫동안 지켰으니 여기 좀 지켜줘야지 되는, 된다예요. 수명 과제예요. 여기 여기 이제 지켜야 돼그 <웃음> 그러니까 시간이 계속 지나면 뭐 MA선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표들이라든지 이미 뭐 여기서 과매도권에 있던 이미 낮아있던 지표들이 아까 스톡회틱처럼 쭉 올라간단 말이에요. 얘는 근데 횡보하고 있어. 올라가면 조정은 불가피합니다.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얘가 횡보하면 횡보한 것만큼 지표들이 내려가고 그 이후에 저항에 있는 매물들이 희석돼 가지고선 돌파하는 것처럼 얘가 이제 위에서 밑에서 계속 횡부하면 조정을 한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라인들이 어차피 정해져 있는 상태니까 마으놓은 여기고요. 여기를 깨내 여기, 이런 건 사실 의미 하나도 없고 무조건 얘는 여기입니다. 얘는 지금 상태에서 무조건 여기야 여기. 5,900, 6,000. 여기만 지키면 됩니다, 여기만. 여기만 지키면 된다. 그래야 갑니다. 여기, 여기 깨지는 순간 뭐냐면, 지옥이야, 지옥. <웃음> 아, 여기 깨지면, 그냥, 그냥 패닉. 조심하세요. 그냥 5,000까지 그냥 갈 가능성 높습니다. 1,000달러 그냥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6,000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 최초 매매 전략이 이때 나왔어요 이때 나왔는데 요거 요거 좀 애매해 그때 애매하다고 말씀 드렸었어요 얘를 돌파로 가야 되나 돌파 지지시점으로 봐야 되나 싶었는데 그때 좀 스탑을 타이트하게 잡았거든요 요걸로 요걸로 잡은 다음에 너무 조금, 타이트하게 잡으면 꼬리에 당해 네. 이렇게. 그래서 아, 아예 이 추세 다시 들어오는 거 예상한 다음에 리테스트 받는 거로 가자 했는데 요 꼬리 때문에 요 꼬리 때문에 좀, 얘는 다시 재 전략 내기엔 좀 그랬어요. 왜냐면 다른 종목도 봐야 되니까. 얘만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보고 얘는 일단 밀어 놔야겠다. 밀어 놔야겠다. 안전형 패턴. 네, 밀어 놔야겠다 했는데, 와, 90%. 안전형. 90%. 안전형 패턴을 딱 만들어주고. 나는, 네. 나 이거 계속, 계속 잡혔던 애 중에 하나거든. 얘도. 맞아요. 뭐, 숫자를 뭐, 100, 1 0 0만 100에 100 사토시에 사서요, 121 사토시에 팔고요, 손절은 90, 94 사토시에 손절하고요, 그렇게 하는 거, 그거 딱딱 정해놓고, 그거 버릇들어가면, 버릇들면, 여러분들, 우리 액시아의 마성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웃음> 그거 버릇들면 안 돼. 솔직히, 그러면 안 돼요. 본인이. 서로 이제 저 제가 보는 거는 제가 보는 거는 차트가 괜찮으니까 서로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 진짜 괜찮나 서로 이렇게 보고 이게 왜 괜찮은지 모르면 공부하세요. 공부를 책을 보시든 인터넷을 찾아보시든 물어보시든 방금 2 5 번째 반님이나 뭐 민수님처럼 차트에 선도 구어 보시고 해도 안 되면 물어봐 아, 그냥 물어보세요. 이거 뭐가 좋다는 거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 물어보면, 서로 얘기를 할거 아닙니까? 서로 아, 예. 얘기하시, 얘기하려고 라운지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백선생님.